빨래가 빨래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빨래 이렇게 빨래대가 있잖아요. 그럼 빨래가 이렇게 달르면 내려놓는단 말이에요. 그럼 가져가야 되잖아요. 빨래가 처음에는 이만큼 쌓였다가 이만큼이나 지금은 <웃음> 지금은 빨래가 그 빨래대만큼 이렇게 높이 그만큼이나 쌓인 거예요. 그래서 그만큼이나 쌓였어. 어, 그게 조금네 거예요. 혹시 쌓의가요 그래서 제가. 이거 진짜 안 가져가면 다 지금 버려버린다고 하니까 응. 그제서야 다가지고 진짜 싹 없어졌어요. 왜 그러는 거야? 나는 세 개밖에 없었다. 오늘 다 버려도 돼? 저는 차영이 있어서 그만 가고 있습니다. 아니, 응. 언제 언제 침대 가면요. 이게 무슨 응. 사람, 사는, 응. 사람 자는 침대인지 그냥 이게 옷 그냥 노는 거치대인지 모르겠어 뭐니뭐니해도 저는 태패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태폐. 태패미 어떻게 해야 되지? 태폐. 태폐. 인생 다 살았다는 듯한 그런 뭔가 느낌으로. 이런 원래 자연스러움에서 태패미가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. 제일 못하는 멤버요? <웃음> 그, 말안 해도 팬분들이 아시고요. 그분이죠? 정답. 봉재입니다. 그럼 <웃음> 잘하고 있는 멤버는? 잘하고 있는.. 은근! 아 역시 이게 그분이시죠. 네, 바로 접니다. <웃음> 그게 아니고 아! 응매로 재호흡에 잘하더라고요. 왜냐면 제휘가 운동을 했잖아요. 그 마샤라치로 했잖아요. 도는 게 있어요, 이렇게. 잘하더라고요. 혼자 막 아, 저희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자꾸 세 바퀴도 돌어요 습관처럼 뭐, 진짜 근데 멋있어요. 아기 사와 뚜르르뚜루 귀여운 뚜르르뚜루뚜르르뚜루 뚜루루뚜루. 춤자! 좋아요. <웃음> 태블릿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. 태블릿 이제 20.. 아.. 20, 25살까지만 하겠습니다. 사진이 잘 나왔고 역시 난 가을 남자야. 글씨를 그 너무 크게 썼봐. 역시 난. 어, 여 저는 저는 다 저는 저는 저장히 사랑합니다 배터리가 다 허가깊지만 저는 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메이 저는 을는저 저는 저는 은 아니지만 는저로 찍습니다 저는 아, 저는 예. 아. 조명을 잘 받아야 돼. 이렇게 하은 뭐라 고다어쨌든 예쁜 색깔지 찍을 있있습다다 여러분도 잠깐 있다가 상태를 기대면 또 손을 고정하는 게 편해요 제가 살짝 수여좀먹어 찍으면 되겠요 짜잔 예쁘죠? 제가 봐도 예쁘네요